보수가 뭐냐면 더하기를 했을 때 빼기 연산이 일어나는 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5 빼기 2라고 적으면 이 결과값은 3이죠. 근데 이거는 빼기를 했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니죠. 그래서 5 더하기 이 네모칸 안에 마이너스 2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더하기를 했을 때 빼기 연산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10101이 있는데, 1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 되기 때문에, 2의 0승은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이죠. 그래서 16이 1이고 4가 1이고 1이 1이기 때문에 이건 10진수로 바꾸면 21이 됩니다. 이제 21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21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 21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건 2의 보수인데 먼저 1의 보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진수에서 10101이죠 이 값에다가 0과 1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010 10, 1이 있는데 0과 1을 바꾸면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됩니다. 그럼 0과 1이 완전히 다 바뀌었죠. 이걸 1의 보수라고 합니다. 그럼 1의 보수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떤 숫자가 됐냐면 양수 21에서 음수 21이 된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22 더하기 마이너스 21을 하면 결과 값은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에다가 22가 되게 하려면 101, 10이면 22가 되죠. 1, 2, 4, 8, 16이니까 16 더하기 4하면 20이고, 2를 더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101, 10에다가 더하기, 0, 1, 0, 1, 0을 더해 주겠습니다. 0, 1, 0, 1, 0을 더해 주면 이제 0과 0을 더하면요. 1과 1을 더하면 2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올림이 발생합니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이 발생하고 1과 1을 더하면 다시 0이 되고 올림이 발생합니다. 다시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올림이 발생하죠. 다시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올림이 발생합니다. 이 올림을 다시 한번 더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22 빼기 21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처럼 보수를 1의 보수를 더하게 하면 1이라는 정확한 결과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1의 보수를 써보니까 올림을 다시 더해야 되는 작업이 조금 귀찮죠 더하기를 하고 올림이 발생하면 또 더하기를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불편해서 한 번만 더하면 끝나게 하자고 만든 게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이니까 1, 1은 그대로 내려오고 0, 1, 0이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0, 1, 0, 1, 1 1이 2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해준 걸 2의 보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2의 보수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1이 된 거죠. 그럼 22에다가 더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보수는 22는 1, 0, 1, 1, 0이 20이죠. 더하기 0, 1, 0, 1, 1이 21의 2의 보수죠.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0 올림이 발생하고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올림이 발생합니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올림이 발생합니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올림이 발생하는데 2의 보수는 올림을 그냥 버리면 됩니다. 1의 보수는 올림을 다시 더해야 됐지만 2의 보수는 올림이 발생해도 그냥 버리고 이 결과값을 그냥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니까 1이죠. 2 0이 더하기 2의 보수 값을 취해 주니까 정확한 결과값 1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2의 보수와 1의 보수를 더하게 해주면 빼기 연산과 같은 결과 값이 됩니다 근데 책에서는 자주 쓰는 방법을 안 쓰고 독특한 방법으로 쓴 거죠 이제 10101에 2의 보수를 구할 때 결론은 똑같은 값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그래서 다섯 자리에 0을 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맨 앞에는 1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X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항시켜 주시면 되죠 뒤로 오면 양수니까 음수로 변경이 됩니다 이 변경된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1, 1, 2, 3, 4, 5 그리고 1, 0, 1, 0, 1입니다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죠. 0에서 1을 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1을 0으로 만들고 여기에 2라는 값이 오는 거죠. 근데 다시 여기 2를 1로 바꾸고 여기가 2가 되고 다시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고 다시 1이 되고 2가 되고 다시 1이 되고 2가 되는 거죠 이제 2에서 1을 빼면 1이라는 결과 값이 남습니다 다시 1에서 0을 빼면 1이 되고 다시 1에서 1을 빼면 0이 되죠 다시 1에서 0을 빼면 1이 됩니다 다시 1에서 1을 빼면 0이 되죠 그래서 0, 1, 0, 1, 1이 2의 보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값은 이렇게 구하나 1과 0을 바꿔서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1의 보수에다가 다시 1을 더해서 2의 보수를 구한 0, 1, 0, 1, 1이나 결과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확하게 외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꼭 알고 싶다면 보수를 구할 숫자의 자릿수 라는 이 자릿수는 여기가 5개면 공을 5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이를 강제로 붙여 주시면 되죠 그리고 33 이면 두 자리죠. 그래서 두 자리에 0을 적어주시고 앞에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의 보수는 여기에 보시면 10, 101이 21이라고 했죠. 근데 10, 2 01을 1의 보수치 하면 1과 0을 바꾸면 되니까 01010입니다. 그래서 01010을 0과 1을 바꾸면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더하기 x 해서 자릿수만큼 구를 채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죠. 그래서 이 다섯 자리만큼 1을 써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을 다섯 번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3이면 9를 한 번, 두번 33이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리수를 정확히 이해하셨죠?